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와, 다들 고향에 안전하게 내려가셨나요? <웃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네 이번에 연휴도 기니까 즐거운 추석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네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그리고 가족분들 만나러 가시는 길에 저희 브레이브걸스 유후 들으시면서 가시면 더더 즐거운 귀한 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 안녕하세요. 픽스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곧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 여러분 이번 추석은 뭐 연휴도 되게 길잖아요. 준비다, 네, 어, 네. 어, 그럼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어,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 많이 나누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기경길 안전운전하시고 안전벨트 아 꼭! 네. 조금 졸리시면 잠깐 가기에 대해서 좀 약간 눈좀 붙이시고 네. 이렇게 안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믹사도 잘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빅사, 빅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 네, 안녕하세요. 네, 펀치입니다. 네, 드디어 추석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저도 같이 가족분들한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그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그럼 지금까지 펀치였습니다. 안녕